<웃음> <웃음> <웃음> 김 영감 더 잡아당겨 손자한테 양념게장 사주기로 했잖아 <웃음> 응, 물론이지 오늘은 이제 뭐가 잡혔으려나 좀더 힘을 써봐 <웃음> 오, 영감 이게 뭐야 이건 전설 속에 나오던 인어 아니오 인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린 부자여 부자라고? 어? <웃음> 음,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리아야. 음, 응? 리아야. 리아야 지금 뭐해? 에 놀이종 에 아이 리아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에이에이뭐 에이, 때문에 그래 너그 소문 못 들었어? 무슨 소문 요 앞에 실린 낚시카페 하나 있잖아 에요 앞에 새로 생긴데? 응응응응응 음, 음, 음, 음, 음. 아니 글쎄 거기에 엄청 부자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 VIP룸이 있다는데? 음, 특별 VIP룸? 거기에 오늘 엄청 진귀한 물건이 있대. 전국에서 그 물건 때문에 잔뜩 모여든다는데 대체 뭐길래 전국에서 모여드는지 궁금하지 않아? 음, 궁금하긴 한데? 원래는 VIP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내가 거기로 들어가는 쥐구멍을 팔긴 했단 말씀. 오오, 오늘 같이 가보지 않을래? 좋아, 가자, 가자! 와리아야 여기가 낚시 카페인가 보다 와 얼른 들어가자 어, 너 되게 신나 보인다. 리아야 뭐가 있을지 궁금하잖아 오야이 안녕하세요 헬로 마이네임 이스 리아킴 하와유 어서오렴 낚시하러 온거니? 네 새로 생겼다고 해서요 그렇구나 한 시간에 8,000원이지만 꼬맹이 친구들이니 한 시간에 3,000원만 주려무나 오 땡큐 썰 땡큐 아줌마 그래 여기 좋은 시간 보내렴 네 아주머니 엄청 친절하시네. 그러게. 응? 근데 그냥 평범한 실내 낚시터 같이 생겼는데. 근데 우리 여기 왜 왔지? 음? 어! 맞다! 아, 낚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. 우리 이나 보러 온 거잖아. 어! 맞다! 사실 내 친구 아빠가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대 오 그래서 친구가 살짝 말해줬는데 여기 카페 화장실이랑 저이호를볼수 있는 방이 연결돼 있다나 봐 화장실 오? 세 번째 칸 뒤쪽에 비밀 통로가 있대 오넌 가봤어? 에이 난 무서워서 혼자는 못 들어갔지 하지만 내가 망볼 테니까 리아야 넌 겁이 없으니까 너가 먼저 가서 너 혼자! 먼저 슬쩍 보고 와봐 어, 그래? 아니 내가 진짜 인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올게 그래! 대신 자세히 보고 뭐여야지 진짜로 말해줘야 돼 알았어 음.. 어, 화장실 <웃음> 음 여기에! VIP 룸이랑 통하는 비밀 통로가 분명 있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봐야 겠다 음... 여기? 음... 여긴 아니야 음... 여기? 음... 여기도 아니야 으 맞다! 댕댕이가 분명 병기세 번째 칸이라고 했었는데? 여기다! 오! 정말 여기가 비밀통로였잖아? 한번 들어가 볼까? 오! 오! 정말 여기에 뭐가 있는 건가? 오. 오. 오! 오? <웃음> 오? 와.. 소문을 맛을어서 진짠가 했는데 정말이었잖아요 어디 가서 이게 진짜 있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게 아쉽네요 그래도 고작 돈몇 푼에 이런 진기한 구경을 할수 있다면 후회는 없어요 <웃음> 뭐야 이프에피방에 손님이 있나보네 사람 소리가 들려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떡하지? 어? 여기 왠 통로가 있네? 세상에나!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? 안 되겠다. 머리만 넣. 뭐? 어? 어? 잠깐. 저게 뭐야? 어? 인어잖아! 그나저나 이 인어 누군가 사간다고 하던데 한번 구경하는 데에도 몇 천씩 내야 하는데 사가는 거면 얼마를 지불한 걸까요?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샀을 텐데 이미 팔렸더니 너무 아쉬워요 아 오. 어? 어? 너 오늘 눈좀 마주친 것 같은데? 나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. 도와주세요, 제발. 오, 이너가 말을 했어요. 이너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거요. 어, 신기해라. 아쉽지만 이너야, 너는 바다로 돌아갈 수 없단다. 그러게 왜 잡혀가지가? Okay.